미술랭 저희는 한국의 모든 술을 사랑하는 미술랭의 피카체와 홍입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Huyen. I'm from Belgium. 안녕하세요. 나는 Antoine입니다. 나는 프랭스인남자입니다 Hi, I'm b o l k e t I'm from Sweden. 네,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김덕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관 목이라고 합니다. So, 오늘은 무슨 술을 마셔보나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포도로만 아니고 다른 과일로도 많이, 많이 만들잖아요 오늘은 감그린, 감으로 만든 와인이래요 궁금해요 근데 이 감이 숙취해서 그렇게 좋대요 엥?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정술? 오! <웃음> 음주와 해장을 동시에 가성비 이런 거 아니야? 완벽한 술이네요. 저희를 위한 술이네요. When you can see the bird plus the year is from 2012. <목소리> I mean, that's t high a quality wine. 93.05% 와 감을 때려 넣은 응. 건데 12% 어디서 온 술이에요? 청도. 청도? 청도 감이 원래 유명한데 청도 감 와인이라는 양조장에서 감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이 제품은 레귤러 제품이고요 스페셜도 있고 아이스 와인 제품 따로 있는데 아이스 와인은 많이 비싸답니다 <웃음> 언젠가, 언젠가. <웃음> 구독 많이 해주세요 <웃음> 도와주세요 <웃음> 도와... <웃음> 도와... <웃음> 술더 많이 마시게 도와주세요 <웃음> 더 좋은 거 마시고 싶어요 <웃음> 한잔 받으시죠 Oh, look! The color is special. Weird, color. Yeah. yes. Yeah. I I I never saw wine with that color. It looks like the color looks like, like beer. Rum. Golden. Yeah, r m Golden. The color is rum, and it smells like whiskey. And definitely, I don't know. The smell is strong. You you, you can smell yeah. that. It's <laughs> definitely. y e h it's very strong. 아 위스키 위스키 색깔 아 약간 위스키 색깔 약간 아 지금 향이 진짜 위스키 아닌데 오 향은부터 어, 약간 타격감이 살짝 있는 어 타격감이 있다 약간 좀 헤비한 느낌 더더더 음. 보이시나요? <웃음> <너, 너, 너. 웃음> 카라멜 색 같기도 하고 맥주 색깔 같기도 하고 맞아요. 향은 그냥 와인 향 나잖아요 짠 <laughs> Very smooth. When you smell it, you do not uh, expect that. No, I was it's not expecting the, this taste. You feel the alcohol level in it, but it still goes smoothly inside. 부슬었고 조금 떫은 맛 나요 혀. 혀 가운데 부분 먹으면은 혀에 이렇게 떫게 딱 들러붙는 느낌 있잖아. 되게 신기한 게 저는 포도주만 나는 것 같아요 음. 응. 만약 에 블라인드로 이거 마셨으면은 포도주인지 감마인인지 구분이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로마가 확실히 좀더 풍부해요 음. 응. 입에 남는 향은 감향이 나요 음 응, 너무 신기하다 저는 포도향 감향 다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딸과 입맛과 함께 혀끝에 풀잎 같은 거 먹은 향이 맴도는 것 같네요 그리고 달면서 시큼해요 처음 입에 들어 n 을때 달고요 넘길 때 시큼한 맛이 맞아. 천장을 탁 쳐요 맞아요 o w if you c 맛있 see it. 향 don't know if 아 o u 산미가 있네 cannot feel the taste. i can n o t f e e l t f u e o i y o n d t h e t a see i can t u s e o i e u c a s e w s e w i e d i n i n a p p l e d r i n k s It's very similar to that taste. It's made of s h uh, a r o n fruit. s h a r o n Persimmon. Yes, definitely I know that fruit. But I will never guess no. that. But yeah, I know. I you know? That's Do you know the fruit? Mm. I've never had it. No. Maybe. no. That one is really, o e But y e a h Yeah? And It's very really special, yeah, I like it's it. Special. It's, it stays on your tongue. Yes. Uh, yeah, yeah, Exactly. Yeah. Much smoother. So, very mm. blended taste, I would say. When you smell it, and when you tasted no link between the smell and the t really yeah, okay. to, to yeah, okay. like 어떤 음식이랑 어울릴 것 같아 아, 좀 기름진 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아 오케이 okay. 인정 고기라든지 어, 뭐 스테이크나 어, 생선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음, 음, 음. 레몬이나 좀 이렇게 시큼한 걸로 아, 좀 소스 치기도 음. 하잖아 어, 그런 약간 그런 느낌 어... 음. 치즈 등푸 건은는 닭갈비랑 어울릴 것 같아요. 닭갈비 새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음. 끝에 약간 드라이한 느낌이 닭갈비도 조금 달짝지근하잖아요. 음그 음. 맛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 네. 이 와인 자체가 맛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서 닭갈비 같은 센 음식이랑 먹어도 묻히지 않을 것 같아요. I would smoke a cigar with it. You... Yes, why not? Yes. t h a i 감향 나요 입에 지금 감 먹은 것 같아. 맞아. <웃음> <laughs> Me also yeah. like Korean wine. It's Korean wine is actually good. yeah, it's good and it's very smooth. Yeah. Have you had much Korean wine before? Oh, no, never, never. Yeah. As you said, like Korean people, they don't really know like, they have Korean wine actually. Even my wife, she doesn't know that they do like this kind of wine uh, in Korea. So I want that my friends they discover uh, that. Korea makes very good work. s 주얼 a g a i 랑 음주되는 날를 기향합니다. 미슐랭